개가 아니라 바닥에다 이렇게 누워주면 돼요. 또 개가 있으면 개를 베고 누워도 좋아요. 아이고. 요즘 내가 배가 많이 나와서 운동 도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. 얘네가, 얘네가 날 힘들게 하는 건지 오늘 운동만야돼 얘들아, 왜 그래? 자, 복구운동 할 거예요 자, 동생이 여러분들 운 하실 거죠? 네, 여러분들 운하려고 지워줍니다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해 주니까. 아니 개가 아니라 바닥에 다 이렇게 누웠으면 돼요. 개가 뭐 있으면 개를 베고 누워도 좋아요. 아이고. 그거는 바닥에 이렇게 누워주시고, 네. 이제 머리를 조금 바닥에 이렇게 대요. 그리고 이렇게 올려줍니다. 이제 다리엔 개풀이. 아주 많다는 걸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개털이 너무 많으니까 걷기 싫어서 다리를 내려줘요 그리고 아주 보기 싫으니까 내려서 조금 더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왜 이렇게 될까? 조금만, 고민해봐요. 그 다음에, 크로스 해줄게요. 넓게, 뻗어줘요. 이렇게 뻗으면, 파트가달 것처럼, 발꼬락으로, 파트를다할수 있을 걸 생각하고, 고들고들하게. 라고 생각하고 뻗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 타투 목끝 저의 발끝에 닿았어요 엄청 못드어요 타투야 그러면 타투가 이 쪽발로 오지 않네요 아직 카메라를 가리네요 여기 거도 대단해요. 그 와중에 오늘 꼼지는 잘 버텨보기도 좋겠어요. 오늘 꼼지를 머리로 느끼면서 이렇게 머리로 꼼치를싸움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발목을 터치터치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를고 발목 손으로는 발목을 그 터치터치 이렇게 아주 흰색이 익혀져요 그리고 운동하는 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머리로는 헬스를 이렇게 벗겨줘요 펜트를 아유 폭시폭시해요 그리고 저의 배는 턱뒤어서 토터치를 해주는 거죠 아주 좋죠 아 운동이 벌써 끝낼 시간이 됐는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좀더 하고 싶어요 5초만 더게요 에휴. 아, 또 스타 운동할 때가 되었잖아요. 아, 진짜 너무 귀여운데. 사실 저는 이운동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, 자꾸 방수가 나올 것 같기도. 우리 품질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운동이 또 없을까? 아니 왜그 바들다 놀래? 아우 귀여워.